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죠. 예. 아, 서울주 씨 덕분에 네. 아, 저희 집그 지낼 때. 아, 진짜. 우리 <웃음> 아이언 잘 있어요? 아이언이 아니라 헐크버스터. 아이언 어. 정답. 아기 공룡 불리 예쁘게 자는 대통령씨. 미안! 감사합니다. 어, 헐크버스터가. 예. 뭐, 뭐가 됐든. <웃음> 막 올라갔는데 뭐 아, 어쨌든 기분이 아, 막이 어? 맛에 진짜. 키지 않은 구나 제가 서우리 씨한테 너무 감사함을 아우, 드립니다. 진짜 입상이다 진짜 이 말해 이 말해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아니어요아 예. 씨. 에안어요아씨 근데 이 아우. 문제가 뭔줄 알아요 거기에 아이언맨이 들어가야 돼 근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야 그래서 퀴즈 하나 딱 있으니까 그 옆에 토르도 있어야 될것 같고 헐스도 있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퀴즈를 통해서 그걸 내가 다! <웃음> <웃음>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어쨌건 정말 네. 이 방송을 하면서 서윤 씨나 저나 몰랐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부체관절 인형 전 몰랐어요 그런 세계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음. 우리 서유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하투웨 12인치 이 피규어들에 대한 또 세계도 네. 입문하셨기 때문에 그렇 앞으로도 좀 만나야 돼. 네. 자, 그런 김에 돌발 질문. 프라모델이 뭐게요 프라모델이요? 아, 형이 프라모델? 프라모델이 건프라입니까? 건담 프라모델 혹시 네. 뭐 종류 같은 거. 제가 네. 사실 그 건프라를 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그, 그 아시잖아요. 네. 조립하는 걸 제가 이거를 막. 딱 봐가지고 막아 하고, 아 하고 하고 하고 이게 네, 좀안 어울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완성품 음.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긴 네. 하거든요 이게 바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약간 차이? 왜? 왜? 있는 자들은 내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조립되 있는 걸 사겠다 네. 한푼이라도 아쉬운 사람들은 내가 음. 좀 이렇게 돈좀 음. 아껴서 사야겠다고요 그런, 그런 것좀 있어요 저희 같이 좀약팍하게 예. 저처럼 약팍하게 하시는 분들은, 예. 날개에 달리면 인건다 예, 예, 예. 아니면은 그냥 예, 건단좀 예. 약간 색깔이 우중충하면은 자꾸. 지금도? 지금 어떻게 본인은 지금 캐릭터가 자꾸 해요, 뭐예요? 저는. 예. 아. 예? 날아다니는 예? <웃음> 인건다 오늘은? 차 모델에 대해서 좀알아볼게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음. 어떤 분이 오신다고요? 전에 그 분인가? 종합격투기 해설자. 이 조금 조금 더 가볍게 집사람의 반대로 어...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하고서 음... 처분한 돈으로 차를 샀다. 뭐 이런 경우는 <웃음>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분이 오셨, 오셨으면 좋겠는데 풀이서 네. 해설하러 가지고 <웃음> 조만간에 또 한번 만나뵙게 하고 오늘도 역시나 전문가분 한번 모셨습니다. 어 오... 네. 나와주세요. 어머 혼났네. 어? 어머. 전무가 어? 맞아요? 전무가 맞아요? 여기 앞에 휘킹스 네. 운동하시는분아시 아니, 아... 아니 예. 제가 약간 예. 덕후 감별사인데 네. 네. 덕후 냄새가 안 나는데? 정모가 한손하고 네. 아니, 아, 좀, 아니 아, 덕후 만 감별사인가 아니, 뭐예요? 그건 제 거예요. 이게, 어? 이게 뭔가 이렇게 네. 아우라가 있는데 덕후 네. 아우라가 아닌데요? 유리씨 네. 요즘에는 사실 그덕후모를사양이 따로 없습니다 저나 이분이랑 별로 이렇게 차이 가 없잖아요 그죠? 먼저 프라모델이 뭡니까? 정말 간단하게는 플라스틱 모델 그렇죠 음.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발음을 <웃음>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 프라 프라 프라 하게 되는 거죠 도나르도 마크 도나르도 이런 것처럼 유에비가프마 도나르도 도나르 플라, 네, 그래서 플라. 프라 모델이 된 거죠. 프란 아, 모델. 한국에서는 그, 뭐 인젝션 키트라고도 해서 이제 사출 키트라고도 네. 많이 불러요. 그러면 이 에 예, 프라모델이 어렸을 때는 우리 그 본드 있잖아. 본드로 붙이고 사면은 조그만한 요 본드가 네. 있어가지고 네. 그 본드로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착을 한 다음에 했던 그 그것도 프라모델이 맞죠. 그렇죠. 아 음. 근데 건프라는 이제 본드를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오는 것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스냅핏이라고 해갖고 네. 그 안에 홈이 다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다 끼우는 형태로. 그러니까. 근데 네. 그거 알아요. 간편한 거죠. 유리 씨 그거 알아요. 예전에 뭐 알아? 그 본드 네. 이게 흘러가지고 음. 오히려 망친 적이 많거든. 그렇지. 색깔 변하잖아요. 고기는. 네. 그렇지 음. 색깔이 변하고 저는 근데 되게 깔끔하게 네. 만들었었는데 제프코 씨 손이 좀 곰손인 거아니야 곰손이에요 봐봐 곰손이잖아 <웃음> 곰손이 진짜 곰손이야 높아. 그래도 이 손이 손이 알아요? 이 손이 예전에 <웃음> 종이하러져부터 <하나> 죽입니다 <잡을던> <웃음> 종이하러져부터 <하나> 죽입니다 <잡을던> <웃음> 아, 어 우리 아빠가 뒤에서 보면서 안심하게 생각했는데 프라이어스 두 SD도 있고 HD도 있고 PG도 있고 만들면 네, 크기는 같은데 이거하고 사이즈는 똑같은데 네. 얘네는 좀더 정교한가봐요 정교함이 음. 이제 거의 m d 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